오늘은 일요일 아침 아기 냥이들이 물똥을 쌌다 며칠 전에 다이소에서 고양이 용으로 나온 괴리풀을 사서 키우고 거구나. 있었다 어, 일주일 망고.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먹었어? 이렇게나 많이 자랐다 순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기 냥이들이, 아기 냥이들이 더 관심을 보인다 망고 먹어 뽑고 장난이 아니었다. 어제 저녁에 사료를 먹더니 갑자기 망고가 노란 털을 조금 했다. 머리카락을 먹어서 그런가? 괴리 때문에 그런가? 밤에 누군가가 똥을 쌌는데 좀 진똥이다. 때문에 안 되겠다. 애들. 좀 걱정이 되네. 맨날 사료색이 응가만 했는데 좀 노란색이다 누가 아픈가? 사료도 잘 먹고 놀기도 잘 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양이들 밥을 줬는데 다들 잘 먹는다 그런데 잠시 후 문제가 생겼다 망고가 설사를 한다 또 못지도 설사를 하네? 큰일 났다 얼른 준비하고 나섰다 병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다 아픈 강아지 고양이가 너무 많다 한참을 기다려 선생님을 만났다 우리의 말을 듣고 망고 체리 모찌를 보시더니 모찌 항문에 면봉을 넣으셨다 잠시 후 안에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조금 안 좋네요 하셨다 그럼 혹시 범백인가요? 난 걱정이 됐다 저번부터 댓글에 범백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순이는 내일 예방접종하러 오는 날이고 아기냥이들은 태어난 지두 달이 되는 24일에 오기로 했었는데 너희들 벌써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니? 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성체는... 약간의 알없는 어, 균이 있어요. 보이는데. 주사 맞고 약 3일치 먹으면 돼요. 거. 잘 놀고 잘 먹으면 괜찮다 라고 음, 하신다. 그러나 어머니들아. 갑자기 이상하면 다시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다. 병원 갔다가 바로 바로 올게. 괜찮아지면 24일에 음. 예방접종도 음. 가능하다고 하셨다. 지금까지 사료를 무한대로 먹게 음. 채워놨었는데 다정하겠다. 하루에 4번 사료를 한 숟가락씩만 주라고 하셨다. 원인은 정확히 모른다고 하셨는데 집에 가서 뭐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우선 엄마 습식 캔못 먹게 하고 그리풀도 치워버리고 사료도 좋아질 때까지 조금씩만 주고 더 깨끗이 손을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밖으로 나왔다 진료를 다 안고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받았어요. 한 대학생이 점프 안에 무언가 껴안고 들어왔다 점포를 열었는데 어, 고양이 진짜 너무 작은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안에 있었다 삼둥이보다 더 어린 새끼는 처음이었다 정말 작고 조그마했다 방금 전에 하수도 구멍에서 발견해서 바로 왔다고 하는데 핫팩으로 계속 몸을 비벼주고 있었다. 아까는 차가웠는데 지금은 좀 따뜻해졌다고 하면서 여기 고양이 초유 같은 거 있냐고 간호사분들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우리 집에 새끼 젖 먹이는 고양이 있다고 나서는 게 아닌가 우리도 지금 아기 냥이들 아파서온 건데 우리 어미는 두달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옆에서 지켜보시던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촐 짜놓은 거 있어 라고 하셨다 우리가 뭘 몰라서 잘못 들은 건지 뭐지? 우리 잘못 들은 거 맞죠? 같은 초고수 길고양이 전문가 할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집에 초를 짜놓은 거 있어. 라고 그리고 그 대학생은 내가 아기냥이를 처음 만날 때와 같았다. 지금 서울 집으로 가는데 가서 키우겠다고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키우겠다며 그핏덩이 아기냥이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다. 소란에 나오신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나왔다. 나오며 뒤돌아보니 할아버지 발밑이동장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그 할아버지는 여기에 자주 오시는 분 같았다. 세상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초고수가 많다는 것을 경험했다. 고양이 초유 짜놓은 거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